이케아에서 커튼을 하나 샀어요. 그런데 저희 집 층고가 낮은 건지 이케아 커튼이 긴 건지 아니면 둘 다인 건지 이 커튼이 정말 예쁘게 똑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바닥에 쭉 하고 늘어져요. 그래서 얘 길이를 줄이려고 다이소에 가서 요 원단용 양면 테이프라는 거를 구매를 했어요. 이게 단돈 1,000원인데 이게 좋은 이유가 바로 다리미진로만 커튼을 길이를 수정을 할수 있고 다리미뿐만 아니라 뭐 청바지라든지 뭐 옷소매라든지 그런 것도 길이 조절이 되고 심지어 요걸로 커튼을 만드시는 분도 봤어요 자 쉽게 설명을 할게요 이게 커튼인데 요만큼이 땅에 끌려서 요렇게 접어야 된다고 한다면 이 커튼 페이프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번또 이렇게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린 다음에 다림질을 해요 근데 만약에 이 원단이 두껍다 한다면 이 테이프를 두번 사용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접착이 되면 커튼의 단이 줄여져요 요 부분 테이프 붙여주시고 요렇게 테이프 붙여주시고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서 다림질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커튼 단이 완성되거든요 그럼 실제로 커튼을 한번 줄여보도록 할게요 <목소리> 닥쳐져서 시간, 공 부를 할수있